반갑습니다. 피터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사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 장쪽에서 부사마음. 부사마음은 2도와 3도, 6도 화음, 그리고 7도 화음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7도 화음은 감사마음은 많이 나오지 않는 코드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2도와 3도와 6도 화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부사마음은 주사마음만큼 많이 사용되진 않아도 주사마음만큼 거의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음악이 다양하게 코드를 쓰기 위해서는 말이죠 먼저 2도 화음입니다 2도 화음은, 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부드러워요. 1도에서 4도 화음 갈 때리 등. 꼭 그렇진 않은 거예요. 왜 4도와 비교를 했느냐 하면 이도 화음의 구성음을 보면 레, 파라, 예요 그리고 4도 화음의 구성을 보면 은 파라, 도입니다. 즉, 도와 레, 이 하나 차이인 거예요. 물론 베이스가 들어가면 전혀 다른 화음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구성음 두 개가 주 3화음인 4도 화음과 같고 기 때문에 주사화음을 대리하는 기능이 있어요 부사화음에는요. 그래서 이도화음은 사도화음을 대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대리해볼까요? 네, 나가 들어가는 이 자리에 사도화음을 썼어요. 네. 주의할 점은 지금 라가 나왔고 1라는 4도함으로도 쓸 수도 있고 2도함으로는 쓸 수도 있어서 썼어요 하지만 뭐 도가 나왔어요 도가 나와서 4도함을 썼는데 도가 나와서 2도함을 쓴다 그러면 조금 생뚱맞을 수 있어요 물론 D-7이라는 7화음을 쓸 수도 있겠지만 지금 3화만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엔 6도 화음을 한번 볼게요. 네. 그 C 장조에서 또 어, 그렇지만 보통 장화음은 밝은 느낌을 가져다 주고 단화음은 좀 어두운 느낌을 가져다 주는데 어, 희한한 일이에요. 2도 화음과 3도 화음은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어, 이건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어 했는데 2도 화음과 3도 화음, 6도 화음. 모두 단화음이에요. 앞에 두 개, 뒤에 세 개. 앞에 두 개, 뒤에 세 개, 앞에 두 개, 뒤에 세개 있는 거. 네. 자, 우리 6도 화음을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장조의 관계조들 네개 중에서 나란한 조인 a 단조 A 1도 화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 이세 가지의 단화음, 즉 부상 중에서는 가장 좀 어두운 느낌을 가져요. 일도함, 도미, 솔 구성음 중에서 도미를 공유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오도화음이 조금 희한한 화음이에요 대류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오도화음은 도미넌트 즉 딸림 화음이기 때문에 그 사용 주된 그 사용하는 위치가 굉장히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특히 이 종지를 쓰였을 때이 마디 노래 대마디의 종지 부분으로 반종지로 쓰였을 때는 이걸 대신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도화음 소 솔시 음을 같이, 같이 쓰고 있는 미솔시에 예. 말씀드렸다시피 오도화음을 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곡 중간 중간에 나오는 오도화음에 나올 수도 대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오도화음은 이 말씀 아 앞서 드렸던 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반종지를 쓰였던 5도 화음을 대신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어, 이게 참 희한해요. 이게 3도 화음이 6도 화음 다음에 나오는 느낌이랑 혹은 1도 화음 다음에 나오는 느낌이랑 많이 다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1도 화음 다음에 나오는 3도 화음은 이런 느낌이에요. 좀 도약하는 느낌이 있죠? 음 이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화성 단능계를 적용했을 때 그렇고요. C 장조에서는 샵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마이으로쓰있는데 e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C 장.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좀 많이 바뀌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 Em, 3도 화음은 말이죠. 네. C장조의 부삼화음중 3개인 2도 화음과 3도 화음과 6도 화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설명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악보에 그려진 코드대로 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려진 대로 치시기만 하면 돼요. 네, 그걸 넘어서서 아 C장조에서 C가 1도함이구나그 취가. 우리가 C장조만 다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E 플랫장조 가다가 C 마이너가 나왔어요. 이 6도 화음이에요. G 마이너가 나왔어요. 이건 3도 화음입니다. 예. 여기 C장조였을 때는 똑같아요. 화음들이 그 조에서 어떤 화음, 몇도 화음으로 쓰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마치 게이름과 같아요. 게이름은 도는 조가 바뀌면 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도의 느낌도 그대로 달라지는 거거든요.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드리는 건지도 몰라요. 물론 써 있는 대로 그대로 코드를 치는 일이 일단은 선행되는 것이 좋죠. 일단 쳐보고 들어보고 내가 아 노래도 불러보고 그렇게 해서 익숙해진 다음에 아 이건 뭐지? 이건 왜 이런 거지? 이런 게 궁금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강의가 아주 괜찮게 들릴 겁니다. 지금 막상 코드로 보고 치는 것도 더듬더듬하고 어어어 어 이러고 있는데 이걸 들으면 은아뭔 소리야 어아 어려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는 좀 묵혀놨다가 나중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링크를 걸어서 많이 소개를 해 드릴지도 몰라요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 때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